6 산지인 강원도 섬척의 함야산 울창했던 소나무 숲이 온통 시커먼 잿더미로 변했습니다. 숲덩이가 된 나무 껍질은 살짝 건드려도 부서져 내립니다. 송이 포자가 있던 소나무 아래 산피탈은후한숟가루만 날립니다. 송이는 소나무와 공생하며 자라는 버섯입니다. 이렇게 소나무가 불에 타 죽으면 송이 역시 생산되지 않습니다. 3대에 걸쳐 송이를 채취해온 농민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. 민복자 송이채취 농민 우리대에는 사는 동안에는 안 납니다. 없으니까 생계가 막막하죠. 이번 울진 삼척산불로 축구장 2800개가 넘는 면적의 송이밭이 불에 탄 것으로 추산됩니다. 송이채취로 생계를 이어온 농민 900여 명은 한순간에 일터를 잃었습니다. 하지만 송이는 재배가 아닌 자연 발생 임산물이어서 정부의 산불 피해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.